왔다 왔어 지는 게 왔답니다. 오늘은 성정계곡내에 있는 펜니시션 그러니까 마트 캠핑장 펜션 그리고 중간에 3km 지나는 허브 나라까지 쭉 한번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 이거는 어떤 추천이나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니라 자동차가 성정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면서 비춰보고 만나보고 이야기했던 내용들을 쭉 영상에 담았습니다 아, 중간에 한곳 정도는 펜션에 직접 들어가 보고요 그리고 캠핑장 두곳 정도는 내부를 한번쭉 보는 그런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리고 허브나라는 별도로 나중에 영상을 해서 만들고요 이렇게 해서 오늘 평창 홍정계곡에 있는 마트, 펜션, 캠핑장, 그리고 커브나라까지쭉 영상으로 보시겠습니다. 아, 참고로 말씀드릴 것이 있네요. 여기 통전계공에는 펜션이 90개가 넘습니다. 그리고 캠핑장이 10곳이 넘습니다. 마트도 중간중간에 큰 것이 있고요. 그리고 커브나라에도 열두의 요금을 내고 들어가셔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모든 부분을 다 다루지 못하고 자동차가 중간에 멈췄다. 그러면은 다 보여주면은 다 보고 못 보면은 바깥에서 세줄이만 보는 그런 형태로 진행이 되었고요. 그리고 중간에 차가 지나가 버리면은 그냥 처천 지나가는 세월 따라 한것처럼 되어버렸습니다 뭐 감안하시고 그냥 삼조용으로 봐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검철검시가되주셔오 봐주시면 Thank you. 찾아와 합니다. 왔다와 함께 홍정계공대에편니시설폭경을 해봅시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